우려산 세번째 조망대에서 진달래 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저쪽에 정상하고 이쪽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지금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아래로 내려갈 수